아파트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1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집값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부동산업계는 규제 지역 유지의 다주택자의 매도세 등으로 하락세는 더 길어질 것으로 봤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다정동 가온사단지 편한 세상 프로지오 가온사단지 전용면적 8 4는 지난달 21일 7억 3천만원 22층 애거래됐다. 이전 최고가 11억 2천만원과 비교하면 3억 9천만원 하락한 수준이며 직거래를 제외하면 2020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가다. 가온사단지는 2019년 6월 입주한 1,258가구 신축 대단지다. 단지 내 중학교가 있고 상업시설과도 가까워 일대 인기 아파트로 꼽힌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거래량은 28건으로 세종시 전체 아파트 5위를 차지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 기준 호가는 8억 원 전후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는 가격. 이라며 일부 매물은 7억 원 초반대도 있다. 고 말했다. 집값이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하락한 곳은 세종시에 수두룩하다. 가온사단지와 가까운 가온일단지 일스테이트 세종, 세샘 6단지 안신도비 펜타일스, 세뜸 10단지 도샤피스테이트등 주요 아파트 대부분이다. 세종시는 2020년 이른바 천도론으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없던 일이 됐고 집값은 2021년 하반기부터 대구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전국 부동산 시장 가운데 힘든 곳을 짚으라고 하면 대구를 빼놓을 수 없다. 며 이렇게 답했다. 대구 집값은 속절없이 내려가고 있다. 풍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일을 기준 대구 집값은 0.13% 하락했다. 38주 연속 하락이다. 올해 들어서는 대구 전체적으로 3.99% 내렸고 달서구 6.2%, 중구 5.13% 등이 낙폭이 컸다. 전세값도 마찬가지다. 전세값은 올해 4.79% 떨어졌는데 중구는 최대 11.9% 급락했다. 원인은 공급 폭탄 때문이다. 대구는 이미 2020년 1 3,660가구가 공급, 적정 수요 1 1,870가구를 웃돌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만 6,904가구, 2022년 1만 9,812가구, 2023년 3만 4,419가구, 2024년 2만 8,04가구 등 적정 수요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공급됐거나 예정됐다. 전용8 5분양가 8.6억 6.7억, 재분양서도 미달. 경기 파주시 와동동 운정 푸르지오 파크라인 1비단지 지난 5월 청약 진행에 이어 최근 최대 2억원 가까이 가격을 낮추 재분양에 나섰지만 또 미달됐다.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속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청약 시장도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약을 진행한 운정프루지오 파크라인 12단지 642가구 평균 경쟁률은 0.65대 1일 기록했다. 553가구를 모집하는 1단지 전용 84에서 168가구만 참여하면서 미달이 됐다. 앞서 지난 5월 청약 당시 1단지 578가구 2단지 86가구를 모집했는데 평균 청약 경쟁률은 0.61대 1였다. 일단지의 경우전 주택형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이후 취득세 및 100만원 상당의 가전 무료 제공을 내걸고 선작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완판의 실패, 몸값을 낮춰 이번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전용 84의 경우 최대 분양가를 8억 6,700만원에서 6억 7,2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내렸다. 전용 119는 최대 분양가가 17억 9천만원에서 16억 4 원으로 5 0 0만원으로 1억 5천만원 가량 내려갔다. 중도금 회차도 5회에서 6회로 늘렸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의 한공동주택에 분양 안내문이 붙어있다. 지난 2월 첫 분양에 나선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216가구 역시 수자 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5% 할인 분양까지 단행했지만 여전히 90% 이상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